준비해야 할게 많고, 목돈이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산을 모을 때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i s t j 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겸스 헤네 드덕댁 Jey 상 u n g s <laughs> i s t j YU Y Hon In Shin Go h i 1 h (ISTJ World Membership A g e y Ha Shi i s (V Log ASMR Dung) Total n e g a i Benefit Yul n e l y l Suit Sub Nader (U c h u